가수 정동원이 올해 크리스마스를 팬들과 함께 보냅니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동원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 콘서트 성탄총동원이 오는 12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 1홀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정동원의 브랜드 콘서트 시리즈 중 하나로 오는 11월 11일 발매를 앞두고 있는 미니앨범 사내의 신곡 라이브 무대들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정동원은 캐럴 메들리 무대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퍼포먼스 더욱 업그레이드된 댄스 무대도 선보입니다. 또 전체 관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도 증정합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깔고 앉을 수 있는 방석과 24일 25일 각각 다른 버전의 키링이 선물로 준비됩니다. 정동원은 지난해에도 성탄총동원 콘서트를 진행하며 팬들과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낸 바 있는데요. 첫 번째 콘서트는 티켓 오픈 5분 만에 2회차 공연 전석을 매진시키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티켓은 오는 11월 2일 오후 12시 팬카페 선예매를 시작으로 11월 3일 오후 12시 일반 예매를 오픈합니다. 선예매는 코드 예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팬카페 우주총동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동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6시 두 번째 미니앨범 산의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